아잘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잘 보이시죠 네, 안드레스 아님그 지금 많은 공동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게 저희가 글로벌 포럼 이지만 그 어떤 로컬 한 대응과 그런 경험을 공유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 이름은 노라 로한 이고요 그리고 어 저희는 호주에 있는 어, 프렌치포 굿에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립자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을 외로움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기회,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어,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외로움을 겪으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FFG가 하고 있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선 저희가 외로움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또그 다음에 외로움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통해가,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외로움을 더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들의 건강과 그리고 사회에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통해서도 잘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저와 어, 저의 공동 창립자인 패트리시아는 어, 이 외로움이 저희 커뮤니티에서 큰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건강에도 영향을 받는 거. 그러니까 불안감이라던가 아니면 우울증도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외로움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했습니다. 꽤큰 과제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무엇이고 또이두 가지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은 개인이 바라는 사회적 관계 수준과 그리고 실제적인 사회적 관계 수준 간의 공백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그에 반해 사회적 고립은 어, 양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표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관계의 개수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고 또 관계 질이 아닌 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수의 친구들을 갖고 있어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저 멀리 사는 사람들, 농촌 지역의 사람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은데 그런 데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두 가지 개념이 공존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각각의 개념이 서로의 영향을 꼭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두 가지의 차이를 꼭 이해는 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그에 맞는 솔루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론리너스, 외로움의 종류도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외로움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에 따른 우리의 대응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 그리고 이에 대한 잠재적 기회도 그러니까 해결 기회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런 종류로 나뉘는데요. 정서적, 사적 외로움, 사회적, 관계적 외로움 그리고 단체적 외로움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건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떠한 연결을 원하는지 관계를 원하는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외로움이 존재를 하고 있죠. 어떠한 외로움은 어떻게 보면 전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가서 동네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곳으로 출근을 하고 처음으로 대학교에 들어갈 때 그때는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어, 플랫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차별을 할 때도 플랫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외로움을 더 악화하기 싫어서 이렇게 어, 플랫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플랫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들의 어, 이런 어려움, 외로움들이 시간이 가면서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 단체는 우리 호주에서 다양한 연구도 수행을 했습니다. 어, 외로움 척도라는 것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객관적으로 외로움을 측정하는 방법을 보완하기도 했습니다. 매우 단순한 방식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표준화를 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외로움을 표준화하여서 사회 연구가들이 이 사람들과 커뮤니티 의 외로움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이 도구를 통해서 더잘 더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연 외로움 이라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서더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도 이 전국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졌죠. 외로움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꽃도 또 외로움 장관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이 사람들의 건강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볼 수가 있죠. 이 흡연이라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걸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흡연을 줄이기 위한 전국 캠페인이 수십 년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법안이 또 도입이 되어서 담배 제품을 판매를 좀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흡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흡연이 건강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람들이 다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뭐 담배를 열 15개씩 이제 피우기도 하죠. 그런데 외로움도 그만큼이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은 치매를 겪기도 하고 또 인지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심장병이라던가 아니면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사람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나이라던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웃긴지 그런 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겪는 그런 경험의 일부이죠. 그런데 이 외로움이 가져오는 문제는 사람들이 원치 않은 것들이죠.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다 겪어는 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절되는 경험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 동기를 가지고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라든가 가족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죠. 온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인스타그램 사진을 가지고 사람들 찾으려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저희 FFJ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호주의 성인 3인 중한 명이 외롭다고 합니다. 꽤 많은 성인이죠. 거의 3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어이 인구에 대비했을 때이 정도 수고요. 2022년도에는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세세, 세가, 세상의 세 역사상 가장 잘 연결된 세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저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오늘 오후에도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전 세계가 잘 연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술을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을 도구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제 호주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외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외로움과 관련된 낙인 효과도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외로울 때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성격이 문제인가 내 약점인가 아니면 내가 제대로 어른이 되지 않았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이 문제가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연구를 통해서 또 알게 된 것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재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어떤 상황인지가 외로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도 합니다. 어 소득이 높을수록 덜 외롭고 사회적 고립에 처할 위험도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과 외로움 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희 단체 프렌치 포 굿은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국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풀뿌리 운동으로서 이 외로움을 다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외로움을 겪을 때 어떤 기분인지 그리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저희 단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인식 개선 운동도 하고 있고 또 대학교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 여러 직장과 지방정부와 그리고 또 서비스 제공 업체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많은 지자체들과 함께 협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이 노인들과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장애인들에게도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년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함께 어, 놀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 외로움이 무엇인지 연구를 하고 이러한 외로움을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로서 이것이 대두되도록 되도 어떻게 하면 될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웰빙 어~ 어~ 활동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림 수업도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명상 세션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웰빙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이 만성적인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건강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 문제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웰빙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합니다. 저희 국가 프로그램과 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정부 어젠다로도 올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대응을 하도록 이런 대안을 내놓도록 또 우리가 촉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저희는 이미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공백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서비스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가 많죠. 그런데 9시부터 5, 5시까지 그러니까 평일에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외로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아 9시부터 5시까지만 사람을 외롭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관료주의가 또 문제이기도 하고 또 행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저는 만약에 몸이 안 좋으면... 대, 의사를 만나죠 낮에 만나러 갔죠 근데 저는 대부분 노, 노인들 어르신들과 만나기도 하는데 이 어르신들은 그런 어~ 이제 몸이 아파서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의사를 만나러 가기도 합니다 의사를 만나서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다른 사람과 이게 상호작용하기 위해 이렇게 나가는 어르신들도 계시죠. 저희들이 또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또 소개해 드리자면, 소개해 드리자면 프렌드 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익명으로 누구나 캐주얼하게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프렌드 라인으로 들어오면 전화를 걸면 어, 저희 봉사자들과 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봉사자들에게 저희가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아, 너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뭐 봤니? 최근에 뭐... 뭐 이제 어그 어, 그 뭐지? 우리나라예 우리나라 드라마 한국 드라마 최근 에피소드 봤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얘기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갖추는 것이 많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그 지역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적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어떤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하는 것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이님 어, 어 그림 그린 걸 정말 좋으시, 좋아하시네요. 우리 동네에는 그 미술 수업이 있는데 그 미술 수업 한번 가보시는 거 어떠세요? 그러면 여기 찾아갈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 지역사회와 연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절한. 그런 도움을 주고 이 사람이 정말로 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을 줍니다 그리고 전화로 이제 하는 서비스죠 저희가 이 언어의 수도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호주가 다양한 사람들이 이민해 오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언어를 늘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채팅 서비스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내주는 채팅 서비스입니다. 너무 외로워서 전화하기도 무서운 사람들, 다른 인간과 전화 통화를 하기도 무서운 사람들을 위해 서 아니면은 익명 메시지를 보내서 어떻게 사람들과 연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 이이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적인 능력도 늘어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능력도 더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최근에 어떻게 지는 이뭐 어, 친구가 친구를 찾기 어려우면 어, 너에게 도와줄게 그래서 사람들의 역량을 또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장애인 분들도 전화보다는 어, 채팅을 더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어 좀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기를 쑥스러워하거나 아니면은 물리적인 대화를 이끌어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채팅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어 전화를 하면은 30초밖에 통화가 이어지지 않지만 이제 좀 사회적으로 스태미나가 늘고 또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통화 시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볼런티어들이 이런 전화를 받고요. 그리고 사람들 우리 마케팅을 잘 해서 이게 위기 대응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강,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이럴 때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또 다양한 그 정신과 의사들과도 함께 협력을 해서 이 전화하는 사람들이 더 도움을 필요로 한다 싶으면 연결하기도 하고요. 네, 저희 프렌드라인이꽤 성공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람들의 외로움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볼수 있었고요.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소문을 내어서 구호문으로 이렇게 많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꽤 많이 쌓았죠. 네, 이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외로움이 무엇인지 더잘 이해하게 되었고 외로움의 경험을 잘 이해하게 되었고 또 어떠한 인간들이 사람들이 개인들이 외로움을 겪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겪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 저희가 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기술은 도구로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도구를 잘 활용해야 쓸모가 있겠죠 그리고 다층적인 대응을 할수 있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 소셜 미디어가 사람들을 더 외롭게 한다고 합니다 아마 포멀하는 어 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는데 이제 그때 아좀 기분이 좋아지죠 뭐 라이크가 다 50개 들어오면 기분이 좋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외로움을 실제로 해결해 주진 않잖아요. 진짜 라이크는 100개 넘게 받는다고 해도 대화할 사람은 생기지는 않습니다. 외로움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외로움의 해결을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이 연결을 하고자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외로움이라는 것이 다양하고 이 다양함에 따라서 대응 방법도 다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 우리가 다양한 연구 매트릭스를 만들어서요. 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상호작용 방법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러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듣고 싶습니다. 어~ 본인들이 겪었던 상호작용 방식이라든가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저희 소셜 미디어 계정인데요 저희 웹사이트도 있고요 많은 연구 자료가 올라가 있고 또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인 그런 연구가 올라가 있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다 베껴 쓰세요 다 활용하세요 저희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협동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정부들끼리도 이제 협력하지만 우리 저의 삼 세터도 시민사회도 서로 정보를 그리고 아이디어를 공유해야 합니다 네이 여러분의 대화도 반응을 듣고 저희 팀과도 함께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